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막한 비주얼 이전에 본적 없었던 흉물스런 자태가 여러분의 각막을 사정없이 후려 치며 영통을 쪼물락 거립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이번엔 꼼짝없이 맞짱을 떠야하는 개같은 상황 오늘은 다양한 게임 속에 등장하는 무지막지한 비주얼의 괴물들을 상큼 발랄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소재 특성상 각 게임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구요 달콤살벌한 영화, 콤살벌한 게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왕은 저의 첫 번째 소울라이크 입문작이자 난생처음 게임패드로 샷건을 치면서 빡종하게 만들었던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액션 RPG입니다. 물론 현재는 한층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익숙해졌지만 인왕이 처음 나왔던 2 0 1 7년에 저는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뒤질 뻔했었죠. 플레이어는 윌리엄 애덤스라는 서양인 사무라이를 조작 일본의 각종 요괴들과 피튀기는 사투를 벌이게 되는. 된... 아무래도 요괴가 등장하는 게임인 만큼 게임을 하다보면 온갖 상스러운 쌍판들과 맞다이를 후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은 옛날 예적 전설의 고향 떠오르게 만드는 리드미컬한 등장씬으로 때아닌 요실금 대잔치를 버리게 해주었는데요 한야는 질투와 원망으로 인해 흉악한 얼굴을 갖게 된 미친 여자 귀신 입니다. 일본의 전통 가면극인 노에서 유래된 요괴이며 멀쩡했던 여자가 한순간 에 흉악한 요괴로 변해버린다는 마치 우리 마누라 같은 파이팅 넘치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게임에선 좀더 다이나믹한 비주얼 을 자랑하는데 온몸을 뒤덮은 검은 머리카락과 길쭉한 손톱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으며 소름끼치는 목소리로 질질 짜면서 을씨년한 피노 물을 흘려댑니다 그리고 피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는 석산이라고 하는 빨간 꽃이 피어나는데 그 연출이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죠 산만한 덩치만큼 리치도 상당히 긴 편이라 분명히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오직의 처맞고 나딘구는멘짓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정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실인 치키아마 도노인데요 아들 노부야스가 남편의 명을 받고 할복하게 되자 이에 뒷박을 시전하여 결국 요괴가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뭔가 사연이 딱하긴 한데 어쨌든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넘나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마무시한 분이셨네요. 인왕 2는 2020년 3월에 발매된 인왕의 소편입니다. 전작의 주인공이 윌리엄이라는 특정한 캐릭터였던 반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모습을 마음껏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저의 선택은 곧 죽어도 역해였고 1편보다 훨씬 더 몰입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작과 마찬가지로 오만 요괴들이 풀셋으로 등장 주인공과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애초부터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열찬 쌍판들의 대향연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규키는 무려 소와 거미의 끔찍한 혼종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보여 주었었죠. 규키. 한자로 소우자에 귀신 귀자를 쓰는 말 그대로 소귀신입니다. 훈독으로는 우시온이라고도 불리우며 일본의 수많은 전통 요괴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슈퍼하게 유명한 인기쟁이 요괴죠. 소와 거미의 육체적 콜라보라는 혁신적인 비주얼 시뻘건 눈알이 4개나 달려있으며 거대한 몸집에 걸맞게 강력한 내려찍기 그리고 돌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태생이 거미이다 보니 엄청난 양의 도가 관계를 뿜어내기도 하는 등 확실히 위압감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렬한 게 사실인데요. 다만 보스전의 난이도 자체는 의외로 쉽기 때문에 인왕2의 대표적인 호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가 소새끼 아니랄까봐 최고의 흑우자리는 결국 이놈이 꽤 찼네요. <목소리> 세키로는 다크 소울 시리즈의 프롬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닌자 액션 게임입니다.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일일이 맞받아쳐서 체간을깎 아내는 형식의 보다 적극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는 게임이죠. 프롬 소프트웨어의 게임답게 난이 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다크 소울이나 블러드 본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황자를 지키라는 명을 받게 된외팔이 닌자로서 용윤으로 인한 불사의 저주를 받아 끝없는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비단 주인공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 여기 낭떠러지 최신부의 깊은 산속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불사의 저주를 받은 거대한 사자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얼굴 한쪽에는 쪼개지기 직전의 깊은 상처가 나있고 목에는 거대한 노다치가 박혀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원숭이 새끼인데요 그 성격 또한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는지라 미친놈 너희 돌뛰기 마냥 격렬한 움직임으로 온갖 지랄 발광을 햇쌓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놈이 무서웠던 건 바로 똥을 싸서 집어던지는 미친 패턴 때문이었죠. 어쨌든 여차저차 수십번의 트라이를 통해 간신히 놈을 잡게 되면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두번째 페이지가 시작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가지가 날아간 흉측한 모습으로 양손에 각각 자신의 머리와 노다치를 집어든 채 엄청난 맹공을 펼쳐 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플레이어들은 멘탈과 각막에 겁나 치명적인 기스를 입게 되죠 난이도 역시 세키로의 보스들 중 거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피곤한 상대입니다. 목 없는 원숭이와의 칼부린 맞짱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경험이네요. 블러드본은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소울 라이크류의 호러 액션 RPG입니다. 다크 소울 시리즈가 묵직한 다크 에이지 시대의 느낌이었다면 블러드본은 근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스팀 펑크 요소가 돋보이는 게임이었는데요.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한 야남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생겨먹은 비주얼 깡패들이 등장 역대급으로 흉측하고 박명 넘치게 징그러운 그각의 쌍판스를 들이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이브리에타스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몽환적인 이목구비를 자랑하는데요 처음엔 뭔가 영롱함마저 느껴지는 거대한 식물 같은 모습 하지만 일단 닥치고 선빵을 날리게 되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그 극악무도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촉수 옆에 촉수 옆에 촉수 옆에 또 촉수 무슨 순대 사이에 산딸기를 박아놓고 코를 풀어놓은 것 같은 현란한 모습이죠 일명 위대한자라고 불리우는 코즈믹 호러적인 존재인데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눈알과 촉수의 면역이 없다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조차 버거운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이 녀석이 더욱 더 대단한 건 무려 우주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명 도트 오브 더 코스모스 심지어 우주 최고의 미녀라고 하죠 자세히 보면 몸 아래쪽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심이 갸냘프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사실 선빵만 날리지 않으면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히든 보스이긴 하지만 어쩐지 해파리 냉체 생각이 나서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던 우주의 딸 이브리에타스였습니다. 저주받은 루드비히는 블러드본의 dlc인 디올드헌터스의 시작을 장식 했던 야수형 보스입니다. 원래는 치유교단 최초의 야수 사냥꾼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 이었지만 그 역시 피해 저주로 인해 반인반수의 짐승으로 변하게 되었 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말의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 에는 안쪽에 빼곡히 눈알이 박혀있는 징그러운 주둥이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둥이는 게임내의규 의식적인 간격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케겔 운동을 정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몰려옵니다 제발 저기서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미친 들코라스 기어코 뭔가를 꿈고 말죠 일단은 신비 속성을 가진 브레스 라고 하는데 데미지를 떠나서 전혀 맞고 싶지 않은 고단 느낌입니다 누가 미친 말 아니랄까봐 칠할 패턴은 뭔가 제대로 붙어볼 겨를도 없이 플레이어를 마구 압박해 오는데요 어쨌든 겨우겨우 패턴을 파악해서 루드비 히를 물리치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며 충격과 공포의 2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치유교단 최초의 사냥꾼 출신 답게 성검이 내뿜는 영롱한 빛에 정신을 차린 루드비히는 이제까지 미쳐 날뛰던 야수의 모습을 버리고 제대로 된 검사로서 플레이어와 맞서게 됩니다 특히 성검을 집어들며 야수가 된 얼굴의 반쪽을 가리는 컷신 연출은 게임 역사상 역대급 명장면으로 손꼽히며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었죠 어쨌든 이페이지의 루드비히는 거대한 성검을 이용 화려한 검술과 막강한 검기를 이용해 레이어를 압박해옵니다 패턴 자체가 1페이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 참으로 지랄맞게도 여기서 죽음 을 맞게 되면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대환장파티 그 자체죠 어쨌든 비주얼면에서나 연출면에서나 블러드본 최고의 보스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칫 반해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블 위디는 2014년 베데스다에서 개발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입니다. 바이오 아자드 시리즈의 프로듀서인 미카미 신지가 캡콤 퇴사 이후 첫 총괄 제작을 맡았던 게임으로서 제한된 환경에서 최소한의 무기를 사용해 괴물들과 싸워야 하는 저같은 쫄보들한테는 그야말로 취약인 게임이죠. 주인공 세바스찬은 크림슨 시티의 형사로서 어느 날 비컨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 사건을 수사하러 갔다가 끔찍한 존재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세바스찬을 조작하여 이 기괴한 세계로부터 무사히 탈출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쨌든 작정하고 무섭게 만든 호러 게임인 만큼 등장하는 괴물들 역시 저세상 텐션의 이목구비를 자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로라는 동서양의 아스트라란 조화가 돋보이는 화끈한 비주얼을 선보여 주었었죠 플레 임은 리본 로라. 4개의 팔과 두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온몸의 피칠갑을 한 예쁜 누나입니다 가열차게 휘날리는 긴 생머리가 첫사랑 뺨치게 청순하고 벌레 새끼마냥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섹시 발랄한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시체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등장시 귀를 찢는 비명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피를 뿜어댑니다 그냥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 흐르는 피가 거꾸로 두번 타게 만드는 콘덴싱한 느낌이죠 있죠 애초에 처음에는 아예 죽일 수도 없거니와 잡히는 순간 즉사하기 때문에 그녀와 마주치게 되면 일단 닥치고 도망 부터쳐야 목숨을 부지 할수 있는데요 이후 보스전에서는 그녀의 약점인 불을 이용 맵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방천지에 불을 싸질러야 하는 상당히 귀찮으면서 시간까지 오래 걸리는 정말 쓸데없이 힘든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뭐랄까 생김새만으로도 충분히 살 떨리는데 어째 하는지까지 이 모양 뭔가 두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단 캐릭터였달까요? 어쨌든 임팩트 하나만큼은 확실히 남겨놨으니 이쯤에서 패스. 지금까지 이블 위딘 최고의 미녀 부활한 로라였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7은 2017년에 발매되었던 바이오 아자드 시리즈의 일곱 번째 작품입니다 갈수록 액션 게임으로 변질되어 가던 시리즈를 완전히 갈아엎고 1인칭 시점의 호러 게임으로 커다란 변화를 주었던 매우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아무래도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 그야말로 공포감이 극대화 오밤중에 불다 끄고 혼자서 플레이하다 보면 피똥을 2단 엽차기로 돌려싸고 있는 애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행방불명된 아내를 쫓아 루이지앤나주로 향하게 된 주인공 에단이 변종사상균으로 인해 감염체로 변해버린 베이커 일가를 만나 죽을 똥을 싸면서 개고생을 조지게 되는 매우 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베이커 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살벌하기 그지없는 느낌이지만 여기 실질적인 최종 보스였던 마가리타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충격적인 자태를 드러내 주었었죠. I'm going nowhere! <laughs> <laughs> <sighs> uh. <sighs> <laughs> 일단 괴물이 된 마가리타는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며 그 사이에 변성기가 왔는지 목소리가 한없이 굵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복부 다리 사이에 커다란 알집이 생겨나는데 뭐랄까 하기스 매직반스 같은 격정적인 비주얼이 안구를 촉촉히 물들여 주었었죠 기본적으로 사족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쌉질리게 빠르며 벽과 천장에 나있는 개구멍을 통해 이동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출규모란 모습을 보여주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벌집을 설치해 말벌떼를 소환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혀대며 권총을 갈기고 샷건을 후리고 화염방사기로 죽어라 조져대도 정말 징하게 안죽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사실 생김새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소개해드린 친구들 중 가장 노말한 편에 속하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한층 더 무섭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